옆파와 집값 내림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11월 대구, 경북 지역에서 7,000세대가 넘는 아파트가 분양 입주할 예정이다. 분양 예정 물량은 5,335세대다. 부동산아릴레사의 조사를 보면 11월 대구 지역에서는 남구 대명자이그랜드시티 2,023세대가 분양할 예정이다.이는 9월과 10월 조사 때와 비교해 많은 물량이다. 경북 지역에서는 포항 북구 학산공원안신더휴 1,455세대 등 3,301세대가 분양될 예정이다. 부동산 아를레일사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건설사들이 분양 속도를 조절하면서 분양 물량이 계속 이월되고 있다며 예비 청약자들의 고금리이자 부담과 집값 추가 하락 우려가 더해지면 연말 청약 시장의 고전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직방 제공 입주 예정 물량은 1,891세대다. 직방이 조사한 자료를 보면 11월 대구 지역에서는 달서구 두류파크 kcc 스위친 785세대 등 모두 1310세대의 아파트가 입주할 예정이다. 또 경북 지역에서는 구미 시아 i 시 광산 프로그레스 581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다. 집방 관계자는 한국은행이 11월 추가 빅스텝 가능성까지 열어둔 만큼 차주들의 이자 부담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새 아파트 입주시장도 당분간 냉랭한 분위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